이겨맨로블록스하아왜 우리 학교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어 이러다가 지각하겠어! 어... 어... 오늘 첫 교시가 수학 시간이라고 했지! 아 얘들아! 어! 응? 어여매님 왔니? 어 아, 야... 아니? 야 우리 학교는 왜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래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야 오늘 지각 안 했지? 선생님 아직 안 왔지? 아직 안 왔어 너 진짜 천만다행인 줄 알아 지각했으면 너 지금쯤! 좀... 그치 첫 교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말이야 음... 하지만 너네 그 이야기 들었어? 응? 음? 어? 그얘기 들었어? 선생님은 지각하는 거 그리고 시험 빵점맞는거 그런 건다 용서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 몰래 먹는 것만큼은 참지 못하신대. 그래서 옆발에 어? 있는 애 응급실 실려갔잖아. 응, 응급실? 응, 응. 그니까 절대 애들아 먹을 걸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 어, 어? 어? 어 어떡하지? <웃음> 너? 어떡하지? 너 먹을 줄 아는 녀석이구나. 밀크 촐코 파나마킥을 싸우다니. 아니, 이 녀석. 이거는 아이들의, 어. 국산 아시아... 아시, 카시아꿀 국산 사과가 들어간 꿀 꽈매기? <웃음> 완전 꿀맛이라고? <웃음> 아 얘들아 안녕 어, 뭐?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지극한 학생이 알다렸군요 선생님은 기분이 아주 좋아요아네 아, 선생님 발리에 앉도록 세요네 제가 반장이니까 인사할게요 얘들아 차렷! 차 차려. 모두, 모두들 선생님께 경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그래 얘들아 반갑다 그래 이어주는 <웃음> 수학이지? <웃음> 네! 책도록 해! 네! 공책 공책 애들아 공책 책도록 해! 얘들아 공책.. 책안 갖고 온 사람은 어, 어? 나 책이 없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웃음> 선생님이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웃음> <웃음> 머리카락이 아, 없어졌어? 자세 보니 책 있다! <웃음> 자 아, 그러면 미호가 들어오면 역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네 선생님 아, 선생님 근데 옆반에 있는 요루루라는 애 정말 수업 시간에 몰래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나요 아하 아, 큰 녀석 아, 제가 수업하는 동시에 아, 먹는 소리를 내더군요 <웃음> 아, 뒤를 돌아보니 새우깡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길래 머리를 <웃음> 새우깡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야 애들아 들었지? 절대 먹으면 안돼 선생님은 빵 조금 맞는 거 지각하는 거 모든 걸다 용서할 수 있어도 수업 시간에 과자 먹는 건 <웃음>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웃음> 수업 시작하겠어요? 수학교 가서 31페이지를 피도록 하세요 네? 자오 더하기 5가 뭘까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군요 아 그런데 나 오늘 등산하느라 너무 배가 고픈데 새우깡 조금만 먹을까? 자, 5 더하기 5는 어, 선생님이 봤을 때 답은 11이에요 왜 11이냐? 어, 선생님도 어? 땡 어? 댕댕아! 어? 댕댕도 미쳤어? 이건 그 과자가 아니라 필통이에요 아, 요즘 필통은 떡하렇게 나오나보네요 한번 봐주도록 하겠어요 아1더기 2는 2가 아니라 4예요 여러분들 어, 왜냐면 아. 어, <두, 두, 두, 두, 다이너마이. 아, 너네 듣는 건 용서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음 아까부터 뭐 아, 이상한 소리... 그거 어? 들리는 것 같은데... 요야 너걸너 걸린 것 같아... 설마 과자를 먹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제 눈을 봐주세요. 전진실됐다고요 억울해요. 옆에 댕댕이가 먹은 게 틀림없어요. 댕댕이가 오렴? 댕댕이 나오렴? 아, 댕댕이 저안 <웃음> 먹었어요. 선생님, 댕댕이 호주머니를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이 댕댕이 호주머니를 어, 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불가대기?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그건 이제. 클로커비 어. 모양 에어팟 케이스거든요. 모두들 <웃음> 선생님이 땡댕이한테 벌을 내릴 생각인가 봐. 땡댕이는 음, 혼쭐이 나야겠어. 어, 선생님 그건 에어팟 케이스예요. 선생님 절대 거짓말을 아니에요. 쳐도. 땡댕이 진실을 바꿔라. 어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화장을 먹으면 어... 이렇게 막뭐 <웃음> 하냐? <웃음> 자장내 아 기분이 어때? 아아, 이래도 먹을 거야? 화자 말고 아, 이렇게 영양가 넘치는걸먹으 어, 아들아+ 뜨거워 선생님 아, 멋있어 이렇게 어미가 있어 아, 맛있게 먹으려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도 어? 그렇게 먹고 어, 싶으면 어우+ 어우 게아죽어서 구독 오! 오! 오! 내 머리카락 아, <웃음> 다행이다 친구 팔아 넘겨서 아. 어. 자 아니가.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 <웃음> 난못 참지 자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어요 <웃음> 어, 각자의 자아차원에서 각 주제의 충동을 억압하는 기제를 드러내며 어 여기서 어, 감자, 락탕은? 감자. 어. 음 탕이를 나타 낸다고 합니다자 습속기 무자박적인 음. 규범에 어, 어. 어. 어. 빠른데? <웃음> 절대 못 잡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지 잡았다. 어? 오구에요. 울해요 미오, 미호진실방으로방으로미호지지방로방으로 미오, 지지방으로. 미먹지지으로 미오, 지지방으먹 미오, 게으지지방지지방 지지방으로. 미오, 왜 먹어, 왜 먹어. 먹지 말래도 구독. 오 절대 <레인> 절대는 과자 먹지 말아야지. 우리 여민이는 과자 안 먹을 거지? <레인> 네, 저는 제 호주머니 뒤져보셔도 과자 같은 게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번 만져볼까? 음, 호주머니에 음, 음... 오 책이 있구나. 오네. 어? 카세트도 있고 어옵네 그래그래 여매니는 아주 마범생이구나? 네! 알았단다? 있도록 할게 후.. 야, 다행이다 어? 왜 너만 빠져나가냐? 야 이제 먹을 거야 왜 너만 빠져나가냐고 먹을 거라고 무뚝뚝한 감자 음.. 이번에는 어.. 사회적 도덕을 대해서 알려주도록 <웃음> 하겠.. 호랑이! <웃음> 오! <웃음> <웃음> 어. 멈추지,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 음, 여멘이. 갈땐 카자흐름. 과자를름맞어지이는구나 따라나와! 어우, 콜라 떨어졌다. 뿅. 안 돼. 선생님이 너무 무섭잖아. 안 되겠다. 저말렙 선생님이 이길 만한 무기를 좀 찾아와야겠어. <웃음> 그래. 음, 그래, 이게 좋겠다. <웃음> 뭐야 이거? 어? 오? 어우 여민아 엄청 큰 콜라를 사왔구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없어! 서, 선생님 어디 가시는데? 선생님! 어디 가셨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강, 강당으로 가셨나? 선생님? 어디 가셨어? 공포영화 이거? 선생님? 찾아다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빨리 우리가 모일 때야. 빨리 일로 와. 이끌어와. 무기 하나씩 집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살인마일 수도 있어. 진짜? 음.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여야 되겠다. 어쩐지 그 어떤 선생님도 과자를 몰래 먹었다고 저렇게까지 하진 않아. 오케이. 나 무기 얻었어. 니네 빨리 얻어. 이거 뭐야? 너 무기 뭐 꺼낸 거야? 어, 뭐야 이거? 어. 그거 되겠어? 그걸로 안 돼. 그거 다른 걸 바꿔. 야, 그 고민형을 음. 이길 수 있겠어? 또 음. 음. 음. 음. 도대체 뭘 꺼낸 거야? 오케이, 이거 도끼 꺼야. 도끼 헤어 드라이기로 되겠어? <웃음> 뭐야? 오케이? 야, 난 나는 충분하거든. 응! 음. 그러면 나는... 오케이? 오케이 난 도끼로 간다! 얘가 오케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뭐야 너왜 이래? 미호야 너로보트가 됐어. 모르겠어 한번 죽으니까 이렇게 됐어. 어? 오케이! 내가... 아! 오케이 가자! 가자! 저건 선생님이 아니라 악마였어. 선생님도 이 모닝스타 하나면 뽀빠이 별사탕 마냥 일그러질걸? 어라? 어라라? 어! 뭐야? 우리끼리 닿으면 큰일나! 아 닿아도 죽는구나? 야미호야너 먼저 가 무서워 <웃음> 야! <웃음> 왜? 혹시 죽었니? <웃음> 어 죽었어 나 칼로 갈게 그냥 가자 얘들아 조심해 선생님은 보통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고 야, 그랬어? 아까, 어디 아까 여기 여기 이 안에 있었어. 나 먼저 찔러 봐. 네 가봐 가면 먼저 가 봐. 선생님 나와봐. 선생님 레이드. 나 먼저 간다. 어. 어? 없, 없다, 없어, 없없 딴데 딴데 딴 씨. 씨래아 <웃음> <웃음> <음악실, 음악실. 웃음> <웃음> 솔직히 이 안에 이 안에 솔직히 뭐가 있는 거야? 악마가 있는 건가? 가볼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선생님은 정말 강했다. <웃음> 여러분들 절대 수업 시간에 딴짓 카 딴짓 하고 나 수업 시간에 몰래 과자 드시지 마세요. 어머니는 자 먹었으니까 머리 깨줘야지. 아뼈 아이